두 번째 작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극한 영어 저자를 공략하라. 예. 이분의 이력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고교 내신 하위권. 아, 마음에 들죠? 특히 영어는 최하위권. 더 마음에 듭니다. 왠지 막 희망이 막 생겨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는데 학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글로벌 인재가 될수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 음 복을 커뮤니티. <웃음> 저는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소리. 네 해외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번엔 누구신가요? 영어는 개소리의 작가, 이승범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소개가 길었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네. 네. 네. 네. 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머, 최하이권 네. 이런데 마음에 쏙 드셨군요. <웃음> 아, 네. 지금은 훈장처럼 쓰이고 있죠. 아. 동력들이. 그 맞아요. 이게 원래 영어를 좀 했다 이러면 아무도 책안 사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 책 제목이 딱 왔어요. 영어는 개소리. 아우, 속 네네. 시원해요. 아, 네, 자신 있게 네. 읽어주십시오. <웃음> <웃음> 아니, 제목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다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사실 좀 튀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건 맞고요. 음, 당연하겠죠. 네, 네. 네책 근데 다행히 책 제목과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세 가지 관점인데요. 네. 사실 개의 진짜 소리는 우리 말이나 한글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개가 사실 멍멍이라고 짓지 않잖아요. 표현할 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 진짜 개소리를 내려면 네. 우리말을 벗어나야만 낼수 있듯이 음. 영어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아.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아 그게 첫 번째 의미였고. 네네네. 예. 두 번째는 사실 음. 영어와 관련된 잘못된 관습이나 정보들을 네. 그냥 직접적으로 개소리들이라고 표현을 한 아. 거고요. 그렇구나. 너무 화가 난 <웃음> 네. 거야. 예 <웃음> 그리고 마지막 관점은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 얻어지는 네.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혜택들이 있거든요. 아. 예. 음. 이런 것들을 멋져진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제 영어에 대한 관점을 좀 파격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음. 강력하게 주고 싶어서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최하위권성적으로 아니 도대체 어디에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영어를 잘 몰라도 네. 자신 있게 뱉으라고어 그렇죠.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구마구 말하라고 하는데요. 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뭘 거예요? 야 말을 하죠. <웃음> 네네네. <웃음>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네. 어떻게 보면 영어와 우리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우리 말은 단어만 던져도 소통이 되는 언어예요. 음. 영어는 근데 절대 그렇지 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영어도 단어만으로도 소통이 될 상황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단순할 때이고요. 네. 영어는 문장 없이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음흠, 음흠. 그러니까 I like you라고 해야 뜻이 통하는 거지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면 의미 전달이 아예 안 돼요. 아, 엉망이 되네요. 우리말에는 음.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개념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결국 뭐 문장 구조를 알아야 뭔가 할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영어를 들으면 알아듣기는 하는데 음. 막상 말을 못하겠어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뭐냐면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일부를 알아듣고 하... 이제 즉각적으로 우리 식으로 문장을 새로 만들어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 말은 문장 구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우리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네. 단어만 들어도 음. 의미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을 막 추측하는 건가 그럼? 단어만 듣고. 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웃음> 문장의 이해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지고.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단계별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좀 들려하니까 단어가 들리는 대로 그 다음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추측하다 보면 딴대로 세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웃음> 원어민들도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 오, 입장에서는 네. 문장 구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네. 어순이 뒤죽박죽돼도 뜻이 통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 이승범 네. 작가님은 네. 이렇게 영어를 못하셨던 분이 영어를 네. 잘하게 되기 위해서 무슨 뭐 하셨어요? 문법 공부하셨어요? 트라마하 아. 공부하셨어요? 네. 어, 어떻게 어 보면 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네. 무조건 많이 떠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게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아, 그럼 언제 영어가 갑자기 빵 터지기 시작했냐면 네. 예, 대학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네. 됐거든요. 어, 제가 아까 하위권 학생이었다 그랬잖아요. 영어, 네, 예, 예, 그런 하위권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주는 음. 커뮤니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그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네. 예, 그걸 먼저 심어주고, 음. 떠들게 해야죠. 그러니까, 아. 뜻도 모르고 떠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사람들이 지금 영어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막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응, 음, 음. 예, 그거는, 네. 나 바빠라는 뜻이 아니라, 네. 영어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이미 밀려있다는 아,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필요 없다는 거죠. 절실하지 않은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마치 나한테도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네. 진짜 자기한테 필요한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음.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내가 자꾸 생각을 네. 해야 네. 그게 이제 영어 공부하는 만큼 되게 중요한 동기부여를 음. 더줄수 있거든요. 오. 그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사실 이 깊은 이해를 하는 거를 먼저 수행을 하면. 네.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네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무조건 큰 소리로 떠들어라 거든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그런데 음. 예, 이것도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네. 사실 리스닝을 연습하는 거에 가장 좋은 소리는 뭐냐면 음. 내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문장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내가 말해본 문장이 들리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은 괜찮아요. 기존에 듣지 않아 아니, 말해보지 않았던 말도 이렇게 듣는 재주가 있는데. 네. 성인들은 그게 안 돼요. 아, 내가 달라요. 먼저 말을 무조건 해봐야 아하. 그다음부터 쏙쏙 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미대를 보더라도 내가 입으로 따라해보고 이게 좋다는 얘기군요. 실제 학술적으로도 네. 어, 큰 소리로 한번 내는 게 네. 작은 소리로 열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각인이 되는구나. 네네네.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 보통 이제 영어가 재미없으면 네. 네. 다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건 컨텐츠가 네.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은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내가 외롭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네. 내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억지로 아무나 붙잡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되지. 해도 사랑이 안 되죠. 그럼. 네. 네. 그러니까 영어 컨텐트, 영어 공부는요. 어학 공부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분야거든요. 네. 단지 그게 나한테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냐 아, 예. 아니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음, 그게 개념 정립이란 말씀이세요? 영어에 대한 네, 생각.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방법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큰 소리로 따라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아 누구는 믿으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네네, 노래로 맞습니다. 할 수도 있고 네. 네네. 그게 사람이 말을 하는 이유도 내가 이 말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랑 장소랑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도 결국 말이, 말이고 말이 언어이기 때문에 네네. 다 그렇게 상황별로 다 다른 거죠. 아 그래서 그건 굳이 꼭 이걸로 하세요 라고 통일 시킬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습니다 네. 내가 왜 영어를 하지? 나는 어떤 쪽으로 뭘 때문에 영어를 하지? 관점 정립이 가장 중요하고. 네.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맞는 방법은 뭐 많은 분들이 제안해 놓은 그 많은 방법이 있으나 나에게 네, 네. 제일 잘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서 네, 네. 일단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머리에 각인을 시켜라. 맞습니까? 네. 이해가 네. 먼저입니다. 네. 이해가 먼저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이승범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일단 계속해서 영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요. 네. 특히 사회적으로는, 어, 진짜 경쟁력 있는 영어가 무엇지 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네. 언어를 단순하게 소통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훨씬 더큰 일을 하거든요. 음, 우리 생각을 음. 정리해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끌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사람을 감동시키고 고급스러운 맞죠. 정보를 담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에 접근해야 된다고. 네. 공감대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음, 이게 영어가 얼마 만에 극복이 된다. 이렇게 참 말하기 어렵죠. 아, 그것도 네. 이제 제가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또 자기한테 맞는 속도라는 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녹아드는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사람을 굳이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를 꼭 찾, 찾으라는 그런 강의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 보면 뭐 발음이 약간 그렇지 않더라도 언어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발산시킬 수 그렇죠. 있다. 네. 네. 발음은 오히려 좀 외국인 티가 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외국인인데 네. 영어를 잘하네라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한 사투들을 많이들 버리고 계신데요. 오늘은 영어는 개소리의 저자 이승범 작가님과 <웃음> 예, 두 번째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